잠옷, 내서판달있죠 음... 아니요, 뭐... 꽤나 귀엽게 생겨서요 저 같은 거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면 발톱 세우고 쫓아오겠는데요? 그냥 자는 척할걸 침대로 돌아가야 해... 아휴... 예. 오늘 참 다하잤네 응? 자라 좀왜 그렇게 집착해요 <웃음> 이러니 발육부진이지 네, 네.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왜 그렇게 집착해요 엉제보지 마요 눈좀 응? <웃음> 붙일까 꼭 지금 결판 내야 돼요 애들은 잠도 없어요. 이제 좀 찾아. 날 밝은 다음 계속하죠. 어, 좀 내버려둬. 아, 어, 레토르트 식품이라 야식 고르는 입맛이 까다로우시네. 그냥 과자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? 데워 먹을 때마다 전투식량 먹던 기억이 떠올라서 말이죠.